반갑습니다. 이단사이비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요한계시록, 실상계시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거짓 교리이고 사탄의 계략인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탈퇴자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신천지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신천지 청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탈퇴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사회경험이 있는 분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신천지에서, 신천지에서 많이 탈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생 경험이 없는 19, 20대 초반 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포교당한 신천지 청년들은 아직도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노예 자신들이 사탄의 노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교하게 되면 신천지에서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천지창조라는 책과 요왕계시록의 실상 그리고 주제별 요약, 성도와 천국, 신천지 교리와 관련된 이런 책들을 구입하게 되는데 오늘은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신천지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이라면 집에 천지창조 빨간책과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요한계시록 해석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실상 이만희씨가 써놓은 요한계시록 실상 책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신천지 탈퇴자들도 확인하시고 신천지에 있는 아직도 신천지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요한계시록 실상책을 다시 확인해서 신천지 이만희씨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 해석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이며 거짓 교리이고 사탄의 계략인지 확인하시고 정말 신천지를 탈퇴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실상 47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실상 474쪽 그리고 맨 처음 요한계시록 실상 474쪽입니다 파란색 책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들어온 지 10년 이상 되신 분이 가지고 계신 요한계시록 실상 책은 50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실상 책 내용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바뀌면, 바뀌면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희씨가 써놓은 요한계시록 실상의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변개되었다는 것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실상 474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39권은 초림의 약속한 목자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한 것이며 신약 27권은 재림의 약속한 목자 이만희 곧 이긴 자한 사람 이만희를 증거한 것이라 할수 있다. 초림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구약 성경을 들어 자기 자신을 증거했듯 재림 때 약속한 목자 이만희는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이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이만희 육체와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신약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예언된 자기 자신을 증거한다 결론적으로 요한 계시록 실상 책을 읽어 보면 요한 계시록이 이 마니시의 자서전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요한 환상을 보고 요한 계시록을 적었는데 요한 계시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만희를 증거하고 있는 이만희에 대한 자서전이라는 것이 이만희씨의 주장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인 여러분 그리고 탈퇴자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요한계시록 실상을 돈을 주고 사서 집에 창고에 책장에 그장 꽂아만 두지 말고 이제 꺼내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교입니다. 기독교, 예수교의 구원자는 창조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구원자는 인간 죄인 구. 구원을 받아야 할 자인 이만희 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예수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고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 실상 신천지 이만희씨가 보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실상에 대한 이해.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지, 이만희씨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신천지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인들의 사상에는 이만희씨의 사상에는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하다 영이신 하나님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 육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만희 씨와 신천지인들은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수와 예수님 그리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라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수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입니다 구원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대적자들로부터의 구원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창조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창조주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만희씨의 주장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거짓 교리입니다 세 번째 신천지 교리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교리를 주장합니다 배도, 멸망, 구원자, 교리 역시 인간을 구원자로 내세웁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신천지의 성경관은 구약의 예언은 초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초림시대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러면 신약의 예언은 누가 성취하실 거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 이긴자 이만이가새 언약 신약을 성취한다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신약은 이만희가 성취한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초림시대의 구원자고 이 시대, 계시록시대 세원약시대의 구원자는 이긴자, 보혜사 이만희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라는 게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천지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단 사입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만시 역시 다른 예수를 주장합니다. 초림의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와 하나된 영육합일체가 된 존재가 초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 이마니시의 육체와 하나된 영육합일체가 된 존재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다른 예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를 지배한 존재가 예수님이고, 재림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 육체와 하나된 존재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들은, 신천지 이만희 씨와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은 이만희 씨를 재림 예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항상 주장하지만 신천지 교리를 확인해 보면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교리서를 확인해 보면 신천지 이만희씨가 신천지의 재림 예수가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번째 예수님이 보낸다고 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낸다고 했던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책 진리의 천사, 책을 이만희씨에게 전달해주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 진리의 영, 천사의 영이 이만희씨의 육체와 하나된 존재 바로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세언약이고 세언약은 요한계시록이고 그 실상은 보혜사 이만이시의 자서전이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환상을 보고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환상 계시고 실상 계시, 이만인씨가 책을 받아먹고 성경을 통달하고 나서 비유를 통달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더니, 바로 자신이 자신이 겪었던 박태선의 전도관,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에서 보고 겪었던. 자신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씨가 요한계시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책이 바로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점 이만희저 도서출판신천지 이렇게 해서 요한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을 신천지인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탈퇴자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오늘은 그 책을 꺼내서 정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사탄의 노예로 노예로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 게시록에 배도의 비밀이 게시록 1장 20절 멸망자의 비밀 게시록 17장 7절 구원자의 비밀 나팔부는 구원자의 비밀이 게시록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나오는데 그 천국 비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배도, 멸망, 구원의 이세 가지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짜짓기 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 시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 일곱 교회가 나오고 일곱 금초대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 일곱 천사 집분을 받은 일곱 명의 사자 일곱 명의 사람을 가리키고 멸망자의 비밀은 계시록 17장 7절에 일곱 머리 열 뿔이 나오는데 오평호 목사와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자 멸망자의 비밀은 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 일곱 머리 열 뿔이 나오는데 그 일곱 머리 열 뿔에 정체가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사와 임직식 장막성전의 임직식에 참여한 열 장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의 비밀은 계시록 10장 7절에 나오는 일곱 나팔, 일곱 천사 일곱 나팔, 결국 구원자 이만희 씨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 교리이고 사탄의 계략인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사입이 교주들의 명칭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입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인간 구원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적자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 구원자는 사단의 계략이며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많은 이단사입이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명칭, 별칭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다 자칭 제리메수다 자칭 보혜사다 만왕의 왕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참부모다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길예비사자다. 동방의 의인이다. 약속의 목자다. 두 증인이다. 어린 종이다. 이긴 자다. 감남나무다. 생명나무다. 계시를 받았다. 책받아 먹은 자다. 한 선지자격으로 온 자다. 대언자다. 성경통달자다. 비우풀이 통달자다 자신이 새 주님이다 영생불사다 이 시대의 구원자다 백마를 탄 자다 평화의 사자다 내 사자다 그리고 새 모세 새 바울 예수님의 새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자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많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구원을 받을 대상자입니다 이 만이시 역시 구원자가 아니라 죄인,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라는 것을 우리 송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신천지의 교리가 얼마나 거짓 교리이고 거짓 선생의 비성경적인 교리이고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천지인들과 신천지의 청년들이 이만희 교주를 어떻게 부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이만희 교주를 부르는 명칭들, 별칭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왕의왕 이만이, 재림 예수의 육체를,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만, 육체 이만이, 이 시대 구원자 이만이, 세언약 이만이, 약속의 목자 이만이, 보혜사 이만이, 대언자 이만이, 사명자 이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이만, 그 육체 이만이, 선지 자격 한 목자 이만이 이긴 자 이만이 새 요한 이만이 인치는 천사 인치는 목자 이만이 편지를 보낸 자 이만이 책 받아 먹은 자 이만이 계시를 받은 자 이만이 비유풀이 성경 통달자 이만이 두 증인 중에 한명 이만이 일곱 번째 나팔 나팔수 이만이 첫 대접 이만이 신천지 증거장막 창시자 열두 지파 창시자 이만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만이 새 노래 이만이 감남 나무 이만이 진리를 전하는 이만이 씨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 감남류 백마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영이 이만 육체 백마 계시록 13장의 남자와 여자에서 남자아이 사내아이 이만희 어린양의 아내 신부 이만희 생명나무 이만희 감추인 만나 흰돌 이만희 밀한대 이만희 생명체계 등록 기록자 이만희 요한 계시록 실상의 주인공 이만희 인치는 목자 이만희. 선생님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영생불사, 육체영생, 육체 영생불사 이만희 이렇게 신천지인들이 이만희씨를 부르는 명칭, 별칭들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성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신천지 이만희 씨에게 속았는지 신천지 강사들과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에 빠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어떤 질문에 질문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그 주제를 바꿔갑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토끼처럼 그 망치 두더지 게임처럼 계속 도망치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은 전체 신천지가 말하는 산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 이 만희 씨의 주장과 신천지 강사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신천지 강사들, 신천지 강사들의 주장과 이 만희 씨의 주장을 한 곳에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이고 사단의 계략인지 짜짓기된 조작품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두번세번 번, 번 정도 지금 화변에 나오는 이 그림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그들과 토론하고 확인하다 보면 논쟁만 됩니다 계속해서 논쟁만 됩니다 하나하나 보면 정말 그럴싸하게 교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신천지 강사들의 주장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을 근거로 이만희씨가 기록한 신천지에서 출판해 놓은 요한계시록 실상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만희씨를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요한 게시록의 1장에 나오는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은 새 요한이고 새 요한은 이만이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새 요한 이만이 게시록 2장에 이긴 자가 4번, 게시록 3장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가 3번 나옵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편지를 예수님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발신자 이만이가 될수 없습니다 이긴 자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긴 자가 이만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 이긴 자가 이만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에 네 생물 중에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가 심판하는 천사장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새 요한이 이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 5장에 계시록을 증거하는 자새 노래를 부르는 목자가 이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 6장에 흰 말이 나오고 밀한 대가 나오는데 이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 7장에 인치는 목자와 생명수 셈이 나오는데 이만이시 자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호한 이긴자, 심판하는 천사, 새 노래 목자, 백마, 미란대, 생명수, 샘, 인치는 목자가 다 같은 한 존재인 이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도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 게시록 실상에서 40, 약 40가지 정교를 이만이 자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40가지의 다른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 다른 존재들이 전부 다 이만이 자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약 30가지 정도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 약 60가지, 약 60개 정도의 다른 존재가 나오는데 그 다른 존재들이 전부 이만이 자신이라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상담을 할때 이야기를 할때 논쟁하지 마시고 한눈에 볼수 있는 이 자료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면서 게시록 8장에 금, 금향로가 나오고 일곱나팔수가 나오는데 금향로가 세요한 이만이냐, 나팔수가 세요한이냐 금향로가 이긴자냐, 금향로가 백마냐, 금향로가 나팔수냐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도록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논쟁만 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계시록 9장의 새 요한이 이만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시록1 0장에 힘센 천사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이 진리의 성령이 이만이시 육체와 하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이고 그래서 자신이 보혜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책받아 먹은 자가 바로 이만희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이만희 씨와 홍종효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 자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감남나무 이만희 갈대지팡이를 받은 자 갈대지팡이는 홍종효시고 갈대지팡이를 받은 자가 이만희 자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게시록 12장에 여자와 남자 사내 아이가 나오는데 여자는 유재열이고 망국을 다스릴 철창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이만희 자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의 여자와 아이는 한편인데 실상 계시에서 여자 유재열과 이만희 씨는 서로 싸우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재판 과정을 걸치고 서로 감옥에 가는 그런 서로 싸우는 사이라는 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생명책계 농명자가 나오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생명책의 농명자가 아니고 이만희 씨가 농명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원상과 보호자가 이만희 씨가 세운 신천지, 그리고 보호자는 이만희 씨의 육체라고 요한계시록 14장의 해석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하늘 장막이 나오는데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자신들은 증거장막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신천지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계시록 17장 일곱 대접, 큰 우박, 일곱 대접과 큰 우박이 바로 이만이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게시록 실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시록 18장에 힘센 천사와 신부가 나오는데 힘센 천사도 이만이고 예수님의 신부도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게시록 19장에 보면 백마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백마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영이 이만, 이만이의 육체가 바로 백마 이만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바로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 20장에 세요한 이만이, 생명체계 농명자 이만이, 계시록 21장에 이긴 자,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창설자가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 22장에 새 요한, 네 사자, 생명나무가 바로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하나하나 나눠서 보지 말고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씨의 주장은 여기에 나온 세우한 이긴자 나팔수 김금향무, 감남나무 생명나무 남자아이, 흰백마 미란대 이런 모든 것들이 대접, 우레,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이시 한 존재가 40가지 이상의 존재가 될수 없습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사단의 교리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길 예비 사자격 한 목자라고 했다가 교리를 바꿔서 길 예비 사자는 사자격 한 목자는 유제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만이 언약의 언약의 목자 약속의 목자 이만이 제리 메수의 영이 이만 육체 이만이, 한선지작경 목자 이만이, 세언약의 성취자 이만이, 세언약을 전하고 있는 이만이 결과적으로 세언약이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종교사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에 기록된 이만이씨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천지인들을 대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고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가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화면에 나와 있는 이만일을 가리키는 이 존재들이 한 존재가 될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